가족이 둘러앉아 오징어 볶음을 맛있게 먹는 꿈. 집안에 질병이나 우환이 생기게 됨. 건어물 가게에서 오징어 한 축을 구매한 꿈. 먹을거리가 풍부해지고 돈과 재물이 생기게 되거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마른 오징어를 많이 사다가 창고에 가득 쌓아둔 꿈. 작은 것으로 흔히 이익을 보게 됨. 마른 오징어를 먹는 꿈. 흔히 여성이 많이 꾸는데 이것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나타내며 현실에서도 그 욕망은 성취된다. 마른 오징어를 물에 굽는 꿈. 최산성이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과를 올리게 됨을 뜻하는 꿈입니다. 마른 오징어를 사오는 꿈. 먹을 것을 장만하게 됨을 뜻하는 꿈입니다. 식복, 재물, 돈 선물, 살림살이를 의미합니다. 마른 오징어를 씹어 먹다가 이빨이 뚝 부러진 꿈. 일신상의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며 우한, 질병, 파면 등을 암시. 물로 오징어를 건조대에 널어 말리는 꿈. 신문, 잡지 라디오 등등의 상품 광고를 하게 됨을 뜻하는 꿈입니다. 무로징어로 요리를 만드는 꿈. 사업경영 합리화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놓고 때를 기다린다. 무로징어를 건조대에 널어 말리는 꿈. 매스컴,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의 상품 광고를 낸다. 바다에 오징어 떼가 몰려다니는 꿈. 현재 나의 주위에 나도 모르는 많은 기회들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대왕 오징어를 본 꿈. 현명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될 태몸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오징어가 몰려다닌 꿈 돈을 벌수 있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기회가 찾아오게 될 꿈입니다. 바닷가에서 오징어를 잡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지혜로운 딸을 낳는다. 재물이 생긴다. 빛나는 오징어 꿈 꿈속에서 반짝거리는 물고기를 보는 것은 금전과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반짝거리는 것의 크기가 크거나 빛이 많이 날수록 운이 좋다고 합니다. 싱싱한 오징어를 먹는 꿈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알록달록한 오징어 보는 꿈 자신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징어의 상태에 따라서 관계 형태가 변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오징어를 잡는 꿈 많은 재물을 뜻하는 데 잡기가 어렵지만 기회가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징어 볶음을 해서 오붓하게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맛있게 먹는 꿈 집안에 질병이 생기고 무한히 들끓는다. 여행성 감기, 설사, 복통 등이 생긴다. 오징어 선물을 받은 꿈. 재물운을 타고 난 자손을 얻게 될 태몽입니다. 오징어가 물기둥을 타고 하늘로 튀어 오르는 꿈. 하휘, 승리, 당선, 입학 등을 의미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승진을 하게 됨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징어가 물밖으로 뛰어오르는 꿈. 시험합격이나 승진 등 행운이 따라 출세를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풀이를 합니다. 오징어가 팔팔하게 움직이는 꿈. 주변 사람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나 문어 낙지가 몸에 감기는 꿈 누구에게 구속이나 고용되거나 취직 입학 등이 이루어질 꿈입니다. 발이 많은 것은 재주가 많거나 권력 의지가 강하고 부하 세력이나 산화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 단체를 상징합니다. 이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면 정신적 물질적인 재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오징어로 요리를 하는 꿈 새로운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오징어를 먹는 꿈 흔히 여성이 많이 꾸는데 이것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나타내며 현실에서도 그 욕망은 성취됩니다. 오징어를 선물 받는 꿈 아이를 암시하는 태몽으로 해석됩니다. 오징어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재물과 재주가 많다고 하며 오징어의 다리가 많은 것처럼 복을 줄줄 달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징어를 선물한 꿈 누군가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게 될 꿈입니다. 오징어를 식사로 먹는 꿈 식습관으로 인해 질병에 걸릴 우환이 있으니 앞으로 먹는 것들을 주의해서 먹지 않으면 장염이나 식중독 등 다양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를 얻는 꿈 용돈이나 목돈이 생겨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게 될 꿈입니다. 오징어를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 씹고 있는 꿈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목적 성취 금전은 따름 오징어볶음을 해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는 꿈 복통, 설사, 감기 등 집안에 질병이 생긴다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작은 오징어 보는 꿈 반려동물이나 태몽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작고 귀여운 생물을 만나는 것은 그대로 현실에 반영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라놓은 오징어를 먹는 꿈 태몽으로 해석합니다. 태몽은 무엇을 먹든 한 입에 삼켜야 좋은 태몽이고 잘라먹거나 깨물어 먹는 것은 좋은 꿈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은 오징어를 본꿈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거나 임신 중인 산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큰 오징어를 보는 꿈 태몽입니다. 현명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남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는 이성과 관계의 욕구가 왕성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하얀색의 오징어를 보는 꿈 식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산물과 관련된 음식을 많이 먹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생이나 병균에 관련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점꼭 유의해야 합니다.